<웃음> 나의 사랑을 받아, 임마! 놀이동산에 뭔가 있다고요? 자, 놀이동산 갑시다. 여기 바로 위에 UFO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어, 뭐야, 지금 왜 이렇게 많아? 1, 2, 3, 4, 찰칵! 오메가에게 전송! 22,000달러 받았고요. 여기도 또 있어요! 이거 UFO 사진 찍으면 돈 줍니다, 여러분들. 제가 환각선인장 찾아볼게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은 여기에 선인장이 있어야 돼요. 선인장이 없네? 옛날엔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다고요? 저한테는 안 보여요! 오! 손이자 있어요? 나한테 안보여? 여기 보시는 댕댕이가 무려 두마리 아! 깜짝이야! 여기에서 오! 나왔다! 왠 뭐가 나올지? 저도 마찬가지로 댕댕이! 자그러면 이제 푸들의 주행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4륜구동에다가 발차력이 상당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속도는 대략 한 5마일 정도 오케이. 아, 아. 뭔 소리야? 아. 강아지 같은 경우는 푸들, 불독, 그리고 치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강아지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프로, 배변패드 프로. 자 혹시 사람이 강아지보다 더 빠른가요? 사람이 더 빠른데 개보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 39분 로산토스에 강아지가 출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바닷속에 있는 환각성인장 찾아볼게요. 여기 밑에 어딘가 있을까요? 좀만 더 밑으로. 저기, 저기, 저기. 음... 저기, 저기, 저기. 바로 여기 이제 환각성인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뭐, 뭐, 아, 지금 뭐, 나만 더 뭐, 걸렸는데. 뭐, 뭐, 아, 네. 아, 네. 이런 재작 사람들은 지금, 아, 사고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어? 나 어떻게 해? 어떻게 나 해초된 거야? 어떻게 죽지, 근데? 지금 자살도 안 되거든요. 아, 이 누르면 강제로 끝난다고요? 이. 자, 사망.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어라? 어라? 어라? 어라? 어라? 어? 어라? 그렇게 세팅님을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어라? 오라? 저 지금 추명인간 됐어요. 와 세팅 핵쓴다 와! <웃음> 여러분 저핵 아닙니다 버그예요. 와 여기서 핵이는 <웃음> 아니 지금 제트키도 안 내리고요. 자동차로 <웃음> 환생. <환승>. 지금 <웃음> 보시면은 아무도 안 타고 있어요. 내부에, 제가 내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를 못 찾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하이 어! 어!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이거 나아데이 사람 누구야! 아, 네! 어! 어! 어허! 허허허허 어허!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어어 아, 일반데 <웃음> 아, 진짜 세팅 해구리는 해킹 도란 그리고 뭔가 머리가 흑채뿌린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네, 근데 네, 이 모습은 계속 보여드리면 은좀 그러니까 세션을 바꿔볼게요. 설마, 설마. 아 살았다. 얼굴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제가 이제부터 작업을 하나 해볼게요. 대정모드 슬래셔 같은 거야수앤 슬래셔. 자, 어나 우리 팀 야수 공격 팀, 그불 그래, 준비. 여기 는거 먹으시고. 뭔 소리야? 미션 클리어. 이겼죠? 아, 제가 이제 인간이 됐고요. 짐승을 막으면 돼요.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라고 잡아. 잡아라고 잡아라고 잡아 잡아라고 잡아 잡아라고 잡아라고. 잡아라고. 잡아라고. 잡아라고. 잡아라고. 잡아라고. 잡아라고. 잡아라고. 잡아라고. 잡아라고. 잡라고 잡아라고. 어, 이겼죠? 미잡 클리어. 오랜만에 새크람보? 제가 이제부터 새크잡보로 한번 불러 볼게요. 브레이크 플롭. 엔진 플롭. 엔진 엔진 엔진 엔진. 잡가 549. 김이 도즈 나가 떼 태다이 모시 아노노모 고니 비에로 모노가 마루시 아 못하겠다 아 못하겠어 못하겠어요 진짜로 못하겠다고 에반데?